별다른건 없고 별론데 뭐이라니? 뭐? 별로... 그랜저랑 그렇게... 다른게 없는거 같은데? 이 트렁크 어떻게 하냐? 어 야, HG, IG가 트렁크에 가스통이 트렁크에 달려있지? 아, 이 가스통이 SM처럼 밑에 들어가 있구나. 트렁크는 좀 넓네. 아, 이게 HG 그랜저 이후로 나오는 차들이 뒤에를 다 허접하게 만들었어. 차값을 올리면서 HG만 해도 뒤에 뭐 열선도 네, 네. 누르는거 있고 막 그랬는데 차값은 계속 올라가면서 점점 안좋아져내 네, 일할 줄 알았다 무선충전은 되는건가? 야, 내 핸드폰 줘 봐. 차선 제어도 있네. 공기를 씻어가겠습니다. 시포하지는 않을 겁니다. 왜냐면, 요즘 차기, 차기 좋아입니다기만큼 망했고 망했고 라이트가 너무 작은데? 이거는 기아처럼 안 보이고 KN처럼 보여 이건 뭐야 떨어지지도 않아 이거 자 2호 5 5 1 음. 7니귀아가 다이어리구나 음. 다이어로 가 기기판은 장하네다 깜짝이야 기고나서 사고내려고? 차감은 어떤 거 같아? 그냥 그냥, 그냥 그랜그 같지? 나2 아, 0명 같아. 정아타 같아? 응. 얘가 3.5, 3.3, 아니, 100이랑만 3.5지. 그냥 k 7 후속 모델이야. 그... 차값은 강동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, 차값도 그랜지야 p 50, c 괜찮으래. 1.6 하이브리드도 있어. 3개. 이렇까 가지. 이렇게 해도 돼. 오케이. 맞. 뭐 이러니? 네게. 맞. 네게. 내가 막 한두 만두도 보여 줘 야, 그래도 이거 만두 보여 줄까? 1밀로에사각지대 경고등도 달려 있네. 요즘 차도다 달려 있지만. 그래? 다음으 <웃음> 아저씨 네이도 달려 있어 아니... 호이가 계속 되면은 그게 걸린 줄알아어 그랜저 신형이랑 이거랑 어떻게 난거 같아? 뭘? 신형? 신형이 뭐 더난거 같은데? 그랜저가 난거 같아? 어. 음 이거 별로 인기 없을 거 같은데? 이거 처음이라 한번 신차빨 만든 게 있지? 음, K8? 뭐 그냥... 음, 여기 여게가호테가베나다문냥 음. 같아 <웃음> 나가는 건 어때? <웃음> 별로야 별로야? 요번에도얘 <웃음> <웃음> 네, 이상하게 하면은 더 이상 테스트 그만하고 얘 믿지 말아야 되겠어. 아니, 얘 지금 민감도도 다 올려놓고 설정을 다시 세팅을 다시 했는데 전혀 못 믿겠네. 자리가 좀 나쁜가보네 어, 어, 못쓰웠다 어, 어, 그 못, 아니, 못, 해봐라. 못, 못, 해봐라. 못 어, 믿겠다 속도 줄이긴 줄이네 와우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그렇도록 쓰긴 하겠는데 갑자기 차가 들면 아까 뼈드은 차에 안쓰는거 보니까 어 들어오는거 방어가 안될거 같아서 무워서 못하겠는데 시이 바짝 차리고 싶어야 돼 그런거 빼기 내가 운전는게 불편하지 그니까 자, 시내 주행, 고속주행까지 다 해본 K8의 평은? 새로나온 차라 시기에서 한번 타본거고? 별로다 음. 좋다고 광고 열심히 나오는 거는 뭐 좋은지 모르겠다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누구인가?